마흔 여덟 번째 강설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신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웃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이 본문은 참 역사적으로, 구속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웃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여태까지 12장 말미까지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첫 사건이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주의 증인 노릇을 했듯이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제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 연대성이 있지만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독립적으로 그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다 소유하고서 이 이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 <웃음> 그 내용을, 뭐, 짧은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 안에. 교회의 속성이 다들어있는니요 서로 하나 될수 없는 그런 사회들이 하나가 돼서 주을 섬기고, 또, 구속사 안에서의 그 당대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서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주의 성신의 인도를 바라는 거죠. 성신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실 바나바가 와서 그 돕는 자로 그 일을 했는데 바나바가 와서 이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신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이게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 속성을 갖추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성신의 인도 가운데 그렇게 구성돼서 출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진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신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잘 받아야 된다. 주님 성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신비적으로 뭐 음성을 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의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예수 그리토의 가르치심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일이 성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안목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어 이제 그 성신의 사역에, 사미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전혀 이제 그리도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어, 살아가는 겁니다. 성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성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성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일들을 성, 어, 신자 안에 이루시는, 그리고 이제 신자 안에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만물 회복을 위한 경영에 그 부합하게 또 섭리를 하시니까 거기, 거기에도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개인의 어떤 로마 사회 속에서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번영, 개인의 쾌락, 개인의 자아실현 자아 이런 것들에 갇혀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어요. 아예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전에도 이제 비,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1%라도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합선이 돼가지고 여기는 어 전혀 이 세계를 볼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첫 창조때도 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보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천, 저 사역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 영광이 다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순종 그 일에 창념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실패한 것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게 나타났는데 창조 때 그렇게 나타나도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저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 뭐 순종해야 될그 명령 금령 그런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다그 영광을 어 보고 있었지만 그 영광의 실체를 보지 않아가지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그 영광 신해산에서 다본거잖아요 주님이 그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세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그 영광에 보고 그신해산에서 얼마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이제, 이제 학자들은 그 창조의 영광과 그신해산의 영광이 같은 거다. 같은 재창조의 그 재창조를 향한 그런. 모형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성신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온전히 창념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뭐 금방 또뭐 우리를 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뭐 장관을 세워 가지고 애굽을 내려가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거예요 전심으로 그 영광을 진짜 본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 행복, 꿈을 바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 그런, 주님, 주님이 영광, 뭐, 저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그, 이제,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면서 영광의 빛을 보는, 그 성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거죠. 근데, 보고도 사실은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계속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한도 안에서 뭐 조금 움직이고 고백하고 했을 뿐이지, 실제 주님이 그, 그 영광의 모습을 아주 온전히 나타냈을 때, 십자가에서 를 나타내신 건데, 그때는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뭐, 요한봉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그 약속하신 성신, 그 성신의 영광을 다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 오순절 때그 영광을 다시 성신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바람같이, 예? 그 아주, 그 영광이, 신의 산의 영광과 창조에서의 영광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다 그, 어원적인 거나 상황적인 것들이 다, 다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 영광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저들의 외적 조건, 님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삼이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으로 그그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이건 그러니까 이전에 성신이 아니시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식의 말씀과 성신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안디옥에 이제, 그런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어 구성되잖아요. 그 로마의 계층적 사회 속에서 전혀 어 새로운 사회, 전혀 새로운 인간. 그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무할 만한 것도 없지만 주님처럼. 그러나 그 내부에는 성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뭐그 해달에 가지고 밑에 숨겨져 있는 속죄소 아니 지성소 안에 있던 었그 영광의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안디옥 교회 그 몇몇 이름 없는 사람들. 그, 그,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충만하게 있었다. 이 말. <웃음> 이게 성신, 성신의 그, 인도를 바란 거죠. 앞에 성, 사도들이 그런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사회와, 회복된 사회와, 회복된 인간을, 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전파한 거잖아요. 그리도께서그 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멀리 하늘에 가셔서 떠나신 게 아니고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세상에 대한 경륜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의그 모든 일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안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신비한, 무슨 영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영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서 보였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보였고, 또 오순절의 사건 속에서 보였던, 뭐, 물론 성육신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영광이 보였죠. 영광이 보였지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그걸 받, 받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전심으로 다 들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이제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그 만물 회복을 위한 구약의 계시와 또 구약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그 그의 생애와 사역. 그걸 다그이 교회로서 체받아 가지고 누리는 그 삶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 그냥 누가 누가 인정해 주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그런 정도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창조의 영광, 구속의 영광, 그 심판의 영광까지도 다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안목이 달라져 가지고 주를 진짜 섬기는 게 뭔지 아는, 아는 사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가족 지 가족 지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섬긴다는 그리고 그 금식도 하고 생활도 다 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 얼마나 그 어려운 일 그러니까 그걸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이전에 매었던 육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매었던 모든 삶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신의 인도를 가운데 줄을 섬겨서 금식을 한 거죠. 게왜왜 금식해? 고왜 줄을 섬겼습니까? 주님이 목표하신 일, 주님이 그 목표하신 일을 위해서 내신 수단, 그것을 온 몸으로 채받아서 누려가면서 그걸 서로 도, 서로 섬기고, 서로 영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걸 증거하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쓰시는 거지. 중심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성신을 충만하게 <웃음>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웃음>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 성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어, 그, 그,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성신께서 어,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누구를 세웠으니까 그를 일꾼으로 써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3위 간의 속성적 교류를 기초하여 그 작정적인 일에 기능적으로 종속된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자들의 수준과 형편을 무시하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성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성신의 감동을 받을만한 그런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아, <웃음> 그런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성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성신 받아라 하고 뭐 이렇게 깨우쳐서. 누굴 만나면 뭐 어떤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봤는데 오늘은 거기 에 이어서 또 계속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의 감동을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주의 복음전파의 사역자로 불러서 훈련의 과정을 거친 자들을 적당한 때에 세우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미 이제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그사울을 불러서 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눈, 눈을 벌게 하셨다가 그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보게 되고 그러고 그, 어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을 보내고 말이 다, 다소에 내려가서 또, 또 10년 가까운 세, 월을 그렇게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 불러왔는데.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도 이미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 그, 사역자로, 세움을 입어가지고, 쓰인 그런 존재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선미하시는 것입니다. 성신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뭐 아무나 그냥 세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일 거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써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성신의 인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거 아닙니까? 아, 주께서 세워가신, 세워가시는 면들을 보고, 써나가시는 면들, 그 사람 특성적인 면들을 보고, 그래갖고, 누구라도, 아,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보고, 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어, 지지하는 거죠. 교회 전체가 그러한 주님의 뜻에 깨어 있고 그런 일에 성숙되어 있어서 의견이 모아지며 투표를 통해 그런 일을 하되 성신님의 감동으로 미리 훈련된 자들을 뽑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뽑는 거지만 사람이 뽑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미 하나님이 뽑으신 거잖아요. 뽑은 거를 사람들이 확인하는 이 작업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정치를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칼빈은 여기 따로 세우라는 내용에 대해 교회 투표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해 예, 그의 주, 주석에서 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디옥교에서는 투표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걸 우리가 서로 대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미 사람들이 뽑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수년간 사도로서의 일을 하게 하는 그렇게 교회 외적인 그 인준을 그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성신님의 세우심을 확정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고 나아가도록 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사,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죠. 예? 네? 성도들이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죠. 성도들은 사도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성신의 인도 가운데. 이게 교회 소명자들이 외소, 내소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따져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실제, 그것이 진짜, 그,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확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그 은사와 직임이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그 영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의 영광이요. 재창조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구속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본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에 그 청년이 아니라, 영원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같 아들이라는 게 낫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같다는 담는다는 의미로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 속에, 그 생리적인 시간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낫다는 의미로 알아야 우리가 그걸, 그, 이해하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지, 실제 같은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아, 성신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성신 받고, 성신받고. 뭐, 그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원래 성신받고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지만, 성신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지만, 아무튼, 그, <웃음> 아 그런,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알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이 그냥 정치하고 어 인맥이고 뭐 학맥이고 뭐 지연으로 이런 것으로 뭐 서로 알아가지고 서로 도, 도장 찍어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서야 교사로서의 반열에 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곳에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특별한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때의 성신의 일하심은 구속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일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방인의 전도라는 특별한 구속 역사 속에서의 책무와 관련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그렇게 성, 성신께서 세우신 일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지금의 사역자들은 항시 그렇게 가시적으로 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기초하여 교회적인 삶 속에서 그 은사를 확인해 가면서 적당한 때에. 성신님을 의지하여 그에 대한 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바울이 그런 얘기, 다 나같이 어, 세움을 입어라.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주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디모대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이러이러한 사람, 여기에 부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구속사가 진행이 돼서 성경이 완성되어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과는 다르게 주의 사역자들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의 세움을 입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죠. 독특하게 가시적으로 볼수 있게 한 것이지만. 네 문제는요 항상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의 영광 가운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내 성전 내가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성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죄 영광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성소 안에 영광이 찬란하게 뭐 옛날에는 속죄소와 그 언약궤에 그그 안에서 보여졌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그지. 그 영광을 그 스스로 소멸하고 세상과 친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의 신령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받아다 주님은 그걸, 아, 그래도 그냥, 아, 아이고, 그냥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도 끌고 갈게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신학자들이 구약은 뭐공의의 하나님, 뭐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뭐 때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하긴 하지만 사실은 신약이 더공의가더 엄해요, 사실. 왜냐하면 완전하게 더 많은 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 실제로 다 보여줬잖아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줬으니까, 그, 그 영광을 배반하고 나가고, 그 영광을 스스로, 그, 그 소멸하고 나가는 건, 근심시키게 하고 나가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순전히 자기 책임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절대 뒤로 가지 않, 절대 좌고 운면하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게 진짜 고난,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는 길이라도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양보하고 병든다고 양보하고 재난이 온다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와도 굳건히. 우리나라 그 저기 초대 선교사, 여자 감리교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인가 하는 그런 그 있어요. 25살에 와가지고 불과 얼마 사역도 안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 나 같은 사람 이 조선을 사랑하는 내가 영원히 천 개가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이그 예, 나와 같은 사람이 계속 와지길 바란다고 급성 맹장염 걸려서 뭐 당시 그냥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계속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뭐 풍토병도 어, 엄청나게 있고 뭐 정, 정권도 그렇고 예? 그가은 그 죽는 줄 아는데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 뒤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거죠. 그 자유의 복, 평안의 복. 여기 뭐 간단하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성 성신, 그리고 성신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런 환경,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있지만 여기에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 그 마음 속에, 그 서로 관계 속에 별볼 일 없는 사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속에 안디옥의 그그 그 어떻게 보면 그 무녀리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웃음>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유명장한 사람들 하나도 안. 음.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이방을 향한 주의 일꾼으로 바나바와 사호을 어, 따로 어, 세우고 나서 교회는 또 엄숙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전에도 금식했는데 또 지금 주, 후에도 또 금식해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 공경의 처, 곤, 곤경의 처에 있거나 난처한 지경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높이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다른 이방 사회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 세워 가야 하는 그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교회 아로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뭐 행복과 영달을 위해서 개인이 뭐가 잘안 풀리니까 그냥 단식 농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 이제 일군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앞이 깜깜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일군을 세웠지만 저들의 앞을 어떻게 보장해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금전파의 새로운 획시기적인 때의 쓰임을 받는 일의 중요함을 알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저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 목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성숙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뭐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아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금식을 하고 그래. 나도, 이 로마, 이, 나도 주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금식하고 그래.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이 다 금식한 거예요. 그 뛰어넘는 거죠. 자기 생활의 메인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거, 그거 중심으로 도, 돌리니까, 인생을. 예? 그걸 중심으로 다 인생을 돌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저들은 결코 개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위해 금식하여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과 구약의 말씀 등을 기초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공교회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그에 대한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웃음> 경건이란 참된 경건이 뭡니까? 뭐 야고보서에는 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 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본연의 사명으로서 어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명으로서의 참된 경건은 뭐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냥 저, 저, 저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적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한 사람은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경건하고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청결이에요. 순결이에요. 지조예요. 주의 백성으로서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오직 한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고, 예? 참된 경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안 섬기면 죽을 판인데 그다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생활 생활고 때문에 찌들려가지고 건강 때문에 찌들려가지고 이거 이거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절대 그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걸 탄식을 해야지 그런 모습을. 그 예? 자기도 안 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못 하게 그런 사람들은. 예. 그렇게 현실에 매. 지금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참된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 내는 거예요. 목숨 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밥을 굽는다는 것은, 그것, 이게 진짜 한두 끼 굽고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40일 그 금식하고 시그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와서 시험할 때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지, 뭐 건강해야지, 뭐, 에, 그래도 뭐, 뭐, 뭐 있어야지 죄 일을 하지.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난 오고, 기근이 오고, 뭐, 전쟁이 오면 다 도망갈 사람이에요. 다 날아갈 사람이에요. 참된 경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아주 거기에 이 경건이라는 그 언어 속에는요, 헌신, 정성, 신앙심, 뭐 이런 게 청결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독실하다는 말, 독실하다는 말도 다 들어가요. 진실하고 정, 정, 정성이 있다. 아, 저 사람 보면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 같아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나무랄 데가 없이 진실하고 참주의 백성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적어도 일꾼들이라면 환경 탓해가지고 아우, 좀 힘든데 오늘은 뭐 저거 좀그러진 않지 뭐 때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환경에 매여. 오늘날 그릇된 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너무도 대조되는 개인의 행복이나 미래는 안녕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매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금식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그건 징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낫게 하면 뭐예요? 죄 짓는데 더, 어, 더 쫓아다니.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보다 여기서의 안수 예식은 일종의 그, 성별 예식으로서 교회가 하나님께 그들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되고 교회와 그들 사이에 이제 확실한 연대감이 있어서 그들을 대표로 삼아서 그들의 사역을 그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한다는 뜻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이 안수해 가지고 뭐 거기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구, 구, 구약의 그 안수의 개념에 대해서 보여. 이제, 학자마다 여기, 여기 좀, 얘기가 약간 다른데요. 이제,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그냥 축하의 안수로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축하의 안수.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제, 교회 연대, 그 연대감으로 그런, 그 그런 위임을 해가지고, 일을 위임해서 보낸다는 측면에서. 하늘의 신탁을 외적으로 교회가 위임하여 그,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형식으로 입증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통,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기 안수에 그러니까 뭐, 아, 내가 뭐 누구를 안수해서 보냈니 뭐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응답을 받아 가지고 그 일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당신과 하나다라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지원하고 연대하고 그게 돕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 교회 사회적 세울 때 한 달에 얼마, 이거 꼭 줘야 되니 많이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뭐 법으로 세워놓고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가족 이상의, 내, 내 살, 내, 내 몸을 돌보는 것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뛰어넘 육신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는. 이게, 위에서 기도도 안 해주고, 밥한 그릇도 한번안 사주고. 이게 뭐, 이게, 우리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뭐할사람 하고 나는 안 하고 함부로 하고 예? 다 육신적으로 생각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비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이 세상에 사회에 그 장으로 나가도 아주 존대해 주잖아요. 성인들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대해 줘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하, 내 일꾼이 아니에 이게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럼, 내가 그런 연대 거기에 매여있으면 내 영광을 못본 거예요. 재창조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리만 어, 어디서 무슨... 바울이 영광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옆에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지. 뭐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그 같은 사건을 보,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야.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그래. 그럼 이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럼?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해? 그럼? 이, 이 사람들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거, 그 하나님의 뜻이면,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 또 안에서, 예. 보내는 거죠. 기꺼이 뭐. 아들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보내주는 영광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그 그게 주의 일은요. 가난한 사람 도울 때도 좋은 걸로 줘요. 먹다 남는 거 주지 마시고 좋은 걸로 주세요. 내가 아끼는 걸 모아 놨던 걸 주세요. 그게 진짜. 그, 그래야, 진실, 진실되고 독실한 그리톤이란, 일부러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영광을 봤으면, 그 영광을 내놓을 줄 알아요. 그 영광의 증인이 되라고요. 뭐, 신학적으로 뭐, 증거에 대해서 아무리 논해도, 내가 그 증거 안, 아, 안에, 실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위선이에요, 위선. 업적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책을 몇권 내고 훌륭한 일꾼 만들고 그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사회와 인간을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광 낼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튼 가장 좋은 거를 내놔.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군복 굴복 순복했습니다. 기꺼이 더큰 주님의 뜻에 그들을 뽑아서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을 때 사람의 지혜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인간 사역자는 그 은사와 관련해서 상을 받을 뿐이지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것은 오로지 성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기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성신이다. 성신하는 뭐 실력 갖춰 가지고 뭐뭐뭐 뭐 그거 아니에요. 이 진실한 진짜 주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참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고 주의 그 주님이 세우신 일꾼이죠. 그게 주님과 동역하는 동욕,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립이 되고 장성이 되는지 분명히 여기 고린도 그 전수 3장 5절로 9절에 이제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마 그걸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역사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의 인물을 알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명하심을 인지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바나바와 사우를 뽑아 선교사로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일이라는 것이 안미를 기약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요즘 뭐 이렇게 길도 잘 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그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 미래, 도무지 알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그 이제 기꺼이 가장, 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고, 우리를 좀더 든든하게 세워줄 만한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사도.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 교회의 파손과 관련된. 것.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개인이 성교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관계도 별로 깊지 않은 교회에 가서 선교비를 요청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의 경우에 비추어부터 알수있 거지만 아주 주, 주의 전도된 일이에요. 교회 아로서 행보 속에서 은사를 확인하고, 교회 지지를 받아서, 교회 보내줌 속에서 선교의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다닌. 우리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볼때 소유림 문답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와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균형 있게, 시행되고, 진행되는가. 교회가 자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되어가면서 이제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다.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고 그, 이제, 이제, 스스로 독립할 만한 위치가 되니까, 또, 또, 선교사를 지지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내놓는 거죠. 보내는 교회나, 보냄을 받는 자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복해 나가는 점을 인식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가시적으로 뭐,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주님이 세우시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써나가시는 걸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지하고 주님의 뜻에 부복을 해야지. 그냥 우리끼리 뭐뭐 뭐 누구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성신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주의 영광을 아는. 이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의 일을 해도 이런 걸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 안디옥 교회의 선, 선교사 파송과 관련된 일을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를 향한 전진기지로서의 준비를 잘 갖추고 때를 따라 성신, 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그 복된 일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속성과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소유하고서 시대적인 요청에 성신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시에 주의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차서 에게 교육되지 않는 교회가 특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종교적인 열정주의는 산과 바다를 두루다니다가 이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 일을 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선교의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줬사 그,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 그, 그, 주의 영광을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정신이 없는 소리 했잖아요. 주님이,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실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보이신 것은 그 가깝게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루는 거고, 멀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그만 교회를 잊지만, 이게 우리는 만물 충만, 만물 회복, 만물의 경영을 위한 일에 우리가 쓰여야 돼요. 존재에서 사역에서. 그래야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되는 거죠. 그냥 뭐, 아이고, 외형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자신을 들여가면 주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아니고, 뭐, 할 사람 다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이제, 우리 속에 성신의 인도가 더 이상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